아니 이거 어떻게 해? 일본 치쇼 절대 안돼 이거 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요네 안녕하세요 성민준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집중력 테스트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리부자아 보시면 알 거예요 저 아직 본 적이 없지만 숨은 그림 찾기 이거 할 거예요 그래서 일본 치쇼 안에 다 찾아야 도전 도청, 성공하는 거예요 준이 문제 주시는지. 시. 자, 공식 한다. 이게 뭐야? <웃음> 이거는 이거 아니야 하나 그. 음. 그리고 이거 오렵다 생각보다. 이 문제 주시는 한한것 같은데. 벌써 이분제초 이미 지났어요. 이거 애들 다 못한거 같은데 일별티셔 잠시만 이건 멤버 다 못한거 같은데 큰일 났다 끝났는데 어디있어 어디서 있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이거 일별티셔 저기 뜨고 뜨고 뜨 어떡해 이거 잠시만 이따 먼저 봐요 이거 다른 다른 멤버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 둘셋넷네개 남았어 네 일단 준에 1분 7초 실은지 실패한 것 같고 아니 이거 어떻게 1분 7초 절대 안돼 이거 몇개게요 이거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이거 여덟 아홉 열, 그러면 20개 20개 1분 7초 1분 7초면 60 60초 20개 그거 3초 안에 하나 찾아야 되고 삼초 안에 하는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 이, 삼, 하나, 이. 다시 시작하고 일분 치초 안에 다른 멤버 네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저일분 치초 돌렸는데 일분 치초 안에 2 0개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웃음> 근데. 왜? 실패 했어. 너는? 네. 4개 남았어요. 네개 그래서 이네개 도와주러 왔어요. 어떤 어떤 네개야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네이네개 네, 찾아야 돼 시작할까요? 오케이. 시작. 오케이. 시작. 바나나. 오! 종. 오. 그 다음에 이제 왔어요? 어 그냥 보, 보였어 바로. 골프채가 제조야, 뭐한 여기 정도에 뭐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다리 쪽에 골프채 있을 것 같은데. 골프채 까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있어요? 골프채. 1분 여기. 뭐야? 골프채. <웃음> 오케이.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 컵. 어컵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형한테 안 돼요. <웃음> 형이 또 찾아줘 이거 숫자랑 상관없이? 네숫자 상관없어요. 컵. 오케이. 컵은 또 찾을 수 있지. 지금 이 중에서 컵 찾아야 되는데 찾아봐. 응. 음. 컵. 컵 먹을 컵 같은 걸. 찾아. 컵만 남았어요. 이 하트는 어? 뭐야? 찾았다. 이 하트? 컵 여기 있어요. 응 음, 그러네. <웃음> 아이 <이거> 뭐야? <웃음> 야, 근데 이 팬더 귀는 응. 왜 하트야? 그걸 어떻게 찾아. 이거? 음. 이거는, 이거는 이거였어요. 그래 알겠어. 야 이거 진짜. 대화 네, <웃음> 어, 축하드립니다. 근 <야>, <웃음> 그래, 패겠어 어, 실패했지만 그래도 모든 건다 찾았네요. 정이 <웃음> 방한영화, 김혁과 응. 동면서다 찾았는데 근데 제가 아까 계산하는 거 봤을 때 6분 지났어요 그래서 완전 실패죠? <웃음> 밤에 열심히 하고 승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파팅!